이번 주제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영문 제목을 보면 자연선택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e 추럴 셀렉션, 자연선택은 다윈이 처음 창안한 개념이죠. 종의 기원은 가장 잘 알려진 과학 저서이지만 이 책을 읽는 데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 내용도 많아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낭독하면서 읽는다면 보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의 핵심 문장을 소개하여 종의 기원은 친숙한 것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류 용어 체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종종 언급됨으로 알아두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분류는 도메인, 역입니다.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 개인데요. 각 역마다 하위의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핵생물역의 개는 총 4개로 동물개, 식물개 등이 있습니다. 이하, 문, 강, 목, 속, 종이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호는 바로 이 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개념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종과 종이 서로 명백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박물학자들도 종과 변종을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분류 개념은 암묵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잠시 보면 스페시스, 종은 1540회, 변종은 5 1 4 자연선택은 285, 잡종은 189, 변이는 186에 등장합니다. 그럼 1장,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입니다. 인간이 기르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있는데요. 흔히 자연선택과 대비하여 인공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선택, 즉 종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이 내용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다윈는 이야기를 불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생명종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생명종이 원래 상태로 세상에 등장한 이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윈은 그런 견해에 반하여 생명종은 변이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수 있는 예시를 듭니다. 바로 인간이 기르는 동식물 말이죠. 밀과 사과, 소는 개량을 통해서 야생의 부모종과 달라져 왔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키워온 동식물 중에서 동일한 변종이나 아변종에 속하는 개체들을 살펴볼 때 우리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자연상태에 있는 동일한 종이나 변종에 속하는 개체들보다 훨씬 상호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인간이 기르는 동식물이 자연 상태의 동일종보다 개체 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관찰하기 좋겠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인공 선택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개체들의 이런 상호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육하고 재배하는 동식물들은 자연상태에 있던 그들의 부모종과는 달리 각기 조금씩 다른 환경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가변성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가변성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는 가변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영향을 받은 수컷과 암컷의 번식적 요소들 때문이라고 굳게 묻고 있다. 생식계는 유기체의 다른 기관보다 생활 조건의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갇힌 상태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경우 불임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불임은 대개 본능이 손상을 입은 탓이라고 하네요. 사소한 변화가 불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불림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원인, 즉 사소한 생활 조건의 변화에 의해 가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이법칙의 결과는 복잡하고 다채롭다. 모든 유기조직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신의 부모형과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변이의 개념입니다. 모든 개체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개체는 서로에게 변이입니다. 여기서 다윈는 대물림 되지 않는 변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상의 변화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윈에게는 변이 중에서도 유전되는 변이가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어서 다윈은 말합니다. 대물림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동정이건 아니건 간에 다른 개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동일한 특성이 왜 어떤 때는 대물림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러한 규칙성이 있다고 보다 다인은 이 규칙이 발생하게 법칙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와 다 비둘기 의 예시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품종들이 사실은 근현종이나 단일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부어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다양한 품종들이 사실은 단일종의 자손이라면 자연종이 불변한다는 주장을 의심해 볼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개에 관한 것입니다. 다윈은 그레이 하운드, 블러드 하운드, 블덕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개들이 단일종은 아니지만 근연종에서 왔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나 비둘기 같은 몇몇 사육 품종의 경우에는 단일종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금류는 평범한 야생 인도 가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위은더 자신있게 집 비둘기 사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여러 품종의 골격 구조에서 얼굴뼈는 대단한 차이가 있고 꽁지 뼈와 엉치 뼈의 수도 다양합니다. 흉골의 구멍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창사골의 변은 상당한 다양성을 보인다. 이어서 입과 눈꺼풀, 콧구멍, 혀, 오이주머니, 식도의 크기, 유선, 날개와 꽁지기 세수, 그리고 꽁지기가 몸체 간의 상대적인 길이, 다리와 발의 상대적인 길이, 발가락에 있는 각질 인편의 수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가변성이 있음을 여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윈은 여러 품종의 비둘기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바이 비둘기라는 단일종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달라 보이는 종이나 품종들이 하나의 종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원래 종으로부터 변이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종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완벽함과 유용함이 그 모든 품종에 갑자기 나타났을 리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계속해서 선택을 해왔던 인간의 능력입니다. 다윈은 극도의 주유와 오랜 동안 계속된 선택의 과정 없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품종 사이에서 중간적인 품종을 얻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원하는 형태나 유형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선택의 과정은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죠. 연속된 세대들의 미묘한 차이를 한쪽 방향으로만 누적시킴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중요성이죠. 다윈은 그런 선택이 일종의 무의식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육자들은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 더 우수한 새로운 혈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우수한 동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번식시키려는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변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하는데요. 동물보다 식물의 경우 대량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그수베리는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해용으로 재배되는 꽃들도 그렇습니다. 다윈은 19세기 당시 재배꽃들을 보며 불과 2, 30년 전에 그려진 그림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개량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윈은 인간의 선택 역량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인간이 어떤 구조상의 편향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인간이 내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일 자체도 사실 별로 없다. 일단 자연에 의해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난 후에라야 인간의 선택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간이 훌륭한 품종 개량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에 의한 선택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이에 인간은 그들에게 유용한 어떤 방향으로 그 변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다윈은 생활 조건이 변이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조건은 바로 생식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적적 선택의 작용입니다. 그 작용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적용되든 아니면 무의식적이고 느리게 적용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공선택이든 자연선택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의기원 영문원장과 최신 한글 번역판을 참조했습니다. 다음은 2장 자연선택의 변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